안녕하세요 이제 엠카운트다운 어, 마지막 방송 사실 엠카운트다운은 처음 노예활동 처음 나오는 건데 마지막 방송인데 6 0 0회 특집이라서 어, 또 저희가 특별 스테이지가있습니다 스페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액소선배님의 Call Me Baby입니다 네, 정말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던 엑소선배님의 Call Me Baby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되는데 추운데 팬분들이 우리 더비 분들이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저희가 무대를 뜨겁게 해서 우리 더비 분들을 녹여드릴 테니까요 파이팅! 안녕! <목소리> t h i s f o y 끝내서 바지 보니까 벌어져 있더라고요. 항 열심히 제 옷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제 다리까지 닦을 것 같아요. 어. 옆구리 꼬집는데. 네, 뭐 뭐. 뭐, 아니, 뭐, 뭐, 묻어 틀어주려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잘안 해주는다. 그러니까. <웃음> 엄청 벌었는데, <더러운데> 진짜 깔끔해지고 있어요. 뿅뿅. <웃음> 추석이나 설날 때 떡을 보내주시게 이번에는 송편입니다새는 송편이죠. 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다송편다고아 다음에... 서주에송편에데 너무 맛있네다 아. 몸이 상상조원낼뻔 했지만, 아직 더비를 안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제 오늘 팬웨이를 무대를 보니까 이제 하루 성이 됐다고또 어, 느낌이 다른 거 알아요 다른 거 알아요 <웃음> 와 여기가 최근엔 아직 애기예요 지금도 다 멋있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안 보셨다면 꼭 지금 보시고 네. 저희 이제 팬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더비 사랑해. 그리고 저희가 뭐랬죠? 저희가, 저희가 오늘 감사하게도 MCA 스페셜 이백의 스페셜 무대에 저희가 커버 무대를 하게 아, 했었잖아요. 바로 e x o 의 Call Me Baby. Yeah. 또 직캠도 나왔어요. 아 맞아요. 금방 음, 네. 성은 방금 끝났는데 못 보신 분들은 직캠으로 성인식 무대를 봐주요어그건 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보이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더보이즈 선른 스무 살이었습니다. 더보이즈 영원 스무 살이었습니다. <웃음> 더보이즈 큰 스무 두 살이었습니다. b y 숨어서 깜빡서가바뀌어 안녕. 안녕. 끝이 났습니다. 새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중심, 씨 아빠. 많이 한거 같아. 말에 응. 시시식이 있고 응. 축제 같은 게있어 아, 예. 응. 밤에 네. <웃음> 어떤 먹지 솔직히 너무 기대가 돼요. 아, 뭐 어떤 컨셉으로 나올까도 봄키고 있나 봐요? 아진심몇개몇개 네. 진... 진... 몇 째요? 진... <웃음> 지금 소는만 소는 째요. 아, 진짜 그 아, 생각했는데 그 생각 아, 진짜 가쁜 사람이 김치 같네요. 나영 언니랑 가자. 어우, 잘생겼다. 옛날에 꿈미나분 집일 때, 앞자리에서 던거 표정 한 번만 해줘. 뭐죠? 아. 딱 <웃음>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요. 아. 아. 걔가 아, 시켜서 한 어. 거? 응. 네. 뭐였죠? 진짜였다. 엄청 귀엽는데. 지금 벌써 20살이 진짜 20살이라니. 아, 귀엽거든 어. 지금 바람을 즐고 있어요. 아, 네. 제 몸에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몸이 뭐 뜨겁습니다. 네. 저는 그 열기를 피해 가겠습니다. 음.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시키는 거 보고 있어. 너무 귀여 파스키. 우리, 우리 가나도 저럴 때겠어. 또 먹으리는 거예요. 우리. 이번엔 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캘리 감상을 해 보세요. 잠깐만. 는형 음. 아, 나... 네. 아. 어. 때문에 선우의 리듬이 끊겼어요 하게 버렸잖아. 네. 책임져. 네. 이거 뭔이리도요 B <목소리> B D. D. D The b o y 독일 가봤었어요 가봤어요? 우리 다 가봤어 흥분 근데 짧게 가서 아쉽지 내, 마이, 내 <목소리> 베스트 프렌드가 지금 독일에 있어요 아 <목소리> 진짜 독일 누구? 지금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에 있어 yeah. 너무 좋겠다 yeah. 나 독일 가고 나는 그냥 뭔가 아메리카에 가보고 우리 나중에 아메리카소 떠납시다 아 m e r i c 좋아 좋아 much, too much. What was it? c 는 p h e a d c u p h e 하 d Cuphead. Cuphead. c u p h e 나 d 세나 딱같 유행을 선도해서 귀엽게 그러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어우 씨. 저 <놀람>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요. 이유는 뭐죠? 네. 눈으로다 <웃음> <substance Mutter> <다> 말했고. 손을 만들 있어. 웃냐고요? s e t 여기가요 마지막 방송 대기실입니다 아무래도 활동 중에 여러 시상식을 쓴 건데 어, 시상식에서도 노예어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많은 선배분들 앞에서 노예어를 저희 곡을 이렇게 들려드렸다는 게 정말 네, 영광입니다 네. 눈 감고 아까 사이에 무악방송 막방에 찾아서 노예어가 아름다운 비로 없어 어라무는 유유때 이제 유유 이렇게 하트를 하려고 막방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주 형이 마지막에 소원을 빌는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으로 바꿨어. 원래 치는 건데 자이쳐때이렇 하고. 트를 보고, 보죠, 봐, 봐, 봐, 봐. 와, 막 티가 나도 엄청 크게 나지 않고 사소하게 찾아볼 오지.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을 준비했는데 오지. 그거는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라면 먹다가 아, 책민이가 옆에 있었는데 튀겨가지고 지금. 어, 신나게 먹다가 신나하게튀는거 보게? 어? 얘 뭐해? 어? 같이 해볼래? 어? 가게임하재밌도 뺏어. <웃음> 해야겠다.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지금 그 틱톡 하트 챌린지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했어요. u are in there. You a r 따라 o 그, 가지고 are so. 하고 u a 게양 so. You are so. You are so. You are s 초록색을 좋아하니까 선생님께서 이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 부르세요 했을 때왜 부르지 하다가 어? 제가 그때 초록색을 불렀어요 그때부터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초록색을 불렀 좋아 제이콥이 이렇게 머리색을 치네요 모르실죠? 어, 색깔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 색깔. 것 중에서 색깔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만큼 팔색조의 매력을 보여주라고. <웃음> 어. 어떤 색을 넣어도 전부 더잘 어울리는 <웃음> 제이콥이죠. 이렇게 주영과 <웃음> 여분의 미용실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데요, 진짜 <웃음> 그래서 여기랑, 음. 아CA... 여기는 아이 안 만져. 캐빈도 해줬었고, 큐도 해봤어. 큐는 색깔 골라줬고 현재도 해봤고, 이제 둘이서도 해봤는데, 캐빈한테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펀 끝!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방 끝. 노예 네, 먹방 끝. 네, 먹방, 네, 먹방. 수고하셨습 감사합니다. 먹방노예 먹방 안녕. 우리 둘이 맨날 내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가 좀 늦었고 그냥 가위보 진 사람이 패딩까지 그냥 다 입고 내부 넣어. 그 상태로 어버져가지고 저기 차탈 때까지 저기 출국까지 가겠 시작. 꿀. 하나 빼기, 안 빼죠? 하나 빼기, 하나 기 가이가이 보 하나 빼기. t h 가이가이 보 하나 빼기. 가이가이 보 하나 빼기. 감사합니다. 이요 여러분, 조장. 제가 패딩에 증기 좀안터습니 다. 이리기리야! 오야, 니왜 이렇게 무거워? 그치? 나 지금 오. 모든 거다 장착했어. 이리기야 그래, 그래, 이거